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을 친아빠에게 보내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16년 전홀로나 눈물로 그린 사랑하는 아들 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그저 미안한 음 뿐이다. 그리고 잘못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이 인정된다 하나님 잘못 살아온 인생으로 소망 없는 저에게 그래도 살아야 할새 소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마다 지켜보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